사도행전 강의 쉰네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루스트라에서의 전도 <웃음>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루가오니아 지방은 남갈라디아의 루스라와 더베 그리고 그 근방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곳으로 와서도 자, 자신들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바로 이전 이고니온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되는 일을 겪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도의 부활 이후 더욱 풍요로워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그리고 모든 이방인에게 생명을 주어 하나님과 화목해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그 생명을 더욱 부욕해 하는 방도가 된다는 걸 알고서 그렇게 그 말씀을 힘있게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두 사도가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겪은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사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면이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웃음> <웃음> 네, 그, 그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헬라 풍속 이방 풍속에 외워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 험에 그러니까 바나바를 스스라고 러고 바울을 험에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그런 그 칭호를 붙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옷을 찢고 그 금금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음. 어,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루스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이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는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퍼메라 하더라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화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보험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먼저 루스라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니다. 루스라는 이고니온에서 남남동쪽. 근데 제가 그 옛날에 그 참고했던 그 지도를 보면 남남동쪽으로 돼 있는데 요새 지도들은 보면 남서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김홍전 목사님은 남서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보질 않아서 아무튼. 그 남서쪽이 맞는 것 같아요. 요새는 요새는 <웃음> 남서쪽으로 그 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이 도시는 주 6년 아구스토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된 곳입니다. 이곳은 주로 교육받지 못한 소수민족의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헬라 세계 속에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언어가 안 바뀌고 헬라 문화도 잘안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쪽이 그 라틴어보다는 그 루가우니아 방언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또 지방색이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이 도시는 아주 미신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지배 계급으로 이곳에 집단으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저들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전리품으로 얻은 우상 관련 여러 물품들을 들여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방인들의 성향과 합하여 이런 미신적인 성향으로 판을 치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과 상업은 소수의 헬라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안진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원 루가, 이제 사도행전을 쓴 의원 루가의 시각으로 보아, 이안진병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자로서 일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는 사실이 그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어, 그러한 자가 바울의 전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에 대해 그만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가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 왔다면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아마 모태로부터 안진뱅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인생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도 뭐 열다섯 살에 손을 다쳐가지고 인생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려서부터 뭐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건지 그래서 뭐 온갖 이교도 이교풍의 그런 분위기에도 들어가기도 해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저기 안진뱅이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와 같이, 아니면 38년 된 중풍병으로, 어,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자와 같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만을 고치받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진 그가 유대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진리에 대해 어떤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인생의 기본적인 문제 그리고 죄된 현실에 대한 해결책 등에 대해 전한다는 그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그 사도들이 이곳 오기 전에 이고니온에서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한, 행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는 우리가 잘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상의 연유로 인해서 그 자신의 그러한 처지에서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그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나온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안진베이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을만한 소망을 갖는 믿음의 태도를 보고서 강설 중에 이제 그에게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하여 그를 성, 성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셨, 일으켰습니다. 키셨일으 복음을 전파하면서 은밀한 성신의 감동 가운데 그런 확신이 생겨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안진뱅에게 그런 엄청난 선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그를 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건 자기의 뭐 어떤 그그 그 생각이 아주 그 생각이 그야말로 오바해 가지고 뭘어 과신해서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진배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께서 감동하신 것이 배면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웃음>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안진뱅이에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보고서, 또 근본적으로는 성신님의 은밀한 인도 가운데 내적 확신 가운데 그 그런 감이 그런 선언을 과감하게 한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신약학자 FF 브루스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될 믿음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믿음이라고 해석했는데, 그것이 정당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안진뱅이가 자신의 위치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죄책과 그 오염으로 말미암는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방법에 대해 믿음이 생겼고 그러한 때 바울이 주변 사람들까지 도다 듣도록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는 말씀을 함으로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안진뱅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성신의감동하에 그와 같은 이적적인 일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높이 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분명히 사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그, 그런 이적을 행할 것을 <웃음> 그,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 그런 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내적으로 감동하셔서 어, 그, 그런 선언을 한 거예요. 만일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계의 연장선상에서 사, 사도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어, 음, 개시적인 목표를 위해서, 또 교, 사도들이 교회에 또 기초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 그걸 그렇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웃음> 오늘날, 그, 신비주의자들이야,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제 또, 어 이제 사람들을 일으켜보려고, 소경을 눈 뜨게 하고, 뭐, 안진뱅이를 일으켜보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그런 뭐, 심지어는 저같이 손가락 잘라진 사람도 손가락 길어지게 하고, 또 머리가 벗겨진 사람도 머리 나게 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속임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개시적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증적인 진리로서 개시의 역사가 이렇게 모아진, 유기적으로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그 본문을 가져다가쓸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토 중심의 사역, 그리토 중심의 그계시의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 뭐야, 그,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저 자기, 아 자기가 지옥에 오고 나서, 아, 저, 나사로를 살려서 세, 저, 세상에 보내서 가족들을 좀 어, 이,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와 선지자가 거기 있는데 그 이적을 보고도 못 믿는다는 거죠. 예, 모세와 선지자로 충분하다. 성경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걸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 이게 표적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구속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지. 그러니까 그게 성경 개시의 완성과 관련된 그런 일이지, 그런 것들을 막 끌어다가 오늘날도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쓸수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선교지의 역사 속에서 뭐 의사도 없고 뭐 그런 아주 적박한 환경 속에서는 비상선미로 그렇게 병을 낳게도 하셔요 근데 그걸 어 객관화하고 그 보편화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걸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데 미혹대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도 자기가 죽을 병 들리면 그런 집회를 간다니까 살려고 거기 누가 그런 집회 속에서 누가 암낳다 그러면 예, 간다니까요. 어, 고요히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 속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웃음> 아무튼, 어, 그, 런 얘기는 여기다 뭐 뭐다안 해놨지만, 늘 말씀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돼서 있는가? 또 말씀의 능력은 어떤가? 그냥 사람이 병 걸리고 그렇게 장애를 입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죄로 인해. 이그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인 것을. <웃음> 깨달아야 하는 그런 걸본 거죠. 이제 그런 안진병이 그 속에 그런 그런 그 이해가 있던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 표적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병인을 고친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나면서 안진뱅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주목하여 라는 묘사 그리고 뛰어 걷는지라 하는 내용이 모두 같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를 보면 이전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런 개시적으로 중요한 일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그 어, 그 일이 있었는데 여기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상대로 개시적으로 중요한 때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 이 사건을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표적적인 일은 높이 대신 예수 그리토의 사역과 연결점이 있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도들의 권위를 위해서 그리고 시대적인 수준을 고려해서 있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베드로가 물, 물, 베드로 사도가 물러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바울의 일들이 점점 부각되어 나타나는데 그의 일 또한 베드로 사, 사도의 말씀과 권능의 사였고 하나도 뒤처질 것이 없는 동등한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안진뱅이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어 걷는 것을 본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안진병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뛰니까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루가우니아 지역의 방언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쓸쓸하였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당시 만연한 그런 헬라 문화의 신화적인 이야기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신적 개념이 그런 데서 다 표출된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스스는 헬라의 주신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라틴식으로 얘기하면 주피터 신이죠 제우스는 천둥과 벼락의 신이라 하여 하늘의 지배자로 여겼습니다 험에은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라틴식 표현은 머큐리. 예. 제우스와 그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믿으면 바람의 신으로서 곳에 따라 소, 소나 양을 보호한다고 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씻스라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풍채가, 이제, 스스와 비슷하지 않았나. 바울에 대한 설은 두 가지예요. 그, 외모에 대한 설은. 대머리에다가 뭐, 그, 눈도 안 좋고, 키도 작고, 뭐, 외모로는 볼품이 없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다, 다른, 그, 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별로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그런,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아무튼 바나바는 풍채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와 같다고 생각되니까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화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는 다 사단이 이방인들에게 남아있는 종교적 심성에 의한 제사를 변질시켜서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표출하도록 하는 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일반 신화적인 존재의 역사로 낮추어, 그로 말미암는 스스 제사장 자신의 유익을 끼치려고 그렇게 많은 예물을 써서 투자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저급한 신들, 그 미신들,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그 삶을 그, 지배해가지고 말이죠. 그 생사, 화복을 주는 것처럼, 그 뭐, 뭐, 아무튼, 복은 주고, 액, 액은 땜하고 하는 식으로, 그런 존재로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곳 사람들의 신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밀착되어 있었는가를 잘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인간적인 지혜로 신적 개념을 정리하여 그렇게 된 신화적인 그 내용을 근거로 그들의 종교성을 표출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어떠한가를 묘사하는데 거기 잠깐 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 20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5절 제가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야 될 종교성이 이렇게 저급한 그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웃음>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제물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하였는데 당시 종교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오직 신은 하늘아버지인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 하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인도네시아 지역 어떤 그, 정글, 아마존의 정글, 이런데 가도 그 종교성이 그 우상 성기는 걸로 미신으로 나오고요. 그건 뭐, 토테미지민이, 애니미지민이, 뭐, 다양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저기, 제가 대만에 갔을 때도 그래요. 엄청난 큰 빌딩 그 1층에 신상을 이렇게 모셔. 예. 그 뭐, 인간의 종교성이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제 왜곡되게 만들어서 신이라고 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헬라 종교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루스라 사람들의 신관이라는 것도 인간적인 지혜에 의해서 인간적인 삶의 모든 국면과 연관이 되어 양산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나 그그 그 로마 시나도 다 마찬가지죠. 다 복사판인데 <웃음> 그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 여행을 혹시 갈 기회가 있어 있어서 가서 보시면 다 우상문화예요. 인간의 그 다양한 국면들을 그 신격화해갖고 그런 식으로 표현해 지금도 지금 우리 저 저는 TV를 거의 안 보는데 가끔 보면, TV에서도 그, 무당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하다못해 뭐 대통령까지도 지금 그런 영향권 아래서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음. 신, 창,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변질시켜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일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종교적 심성을 변질시켜 이런 식으로 어그 행동하게 했다는 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루스, 루스라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두 사도들은 아주 격분을 했습니다. 당장에. 자신들의 의도와 한바와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런 중에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게 그왜그 그 일을 했냐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뭐 그리스도의 성경 계시 그리토오를 중심으로 한 성경 개시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그걸로 접근을 하죠. 전혀 뭐그저 그리스도오를 중심으로 한 구속의 경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한테 그 얘기해봐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인데 이제 그걸 또 곡해해가지고 이제 그 아주 저급한 신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아 분노가 난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표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것에 대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그들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단호하고 결연한 표현을 하는 것,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건데, 창세기나 민수기 또 여수화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찢는다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짐작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방관하고 말 수도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먼저 그렇게 제사드리려 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어찌하여 같은 사람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고 책망의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 자신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면서 자신들이 복음의 증거의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비조된 우상의 헛됨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대조해서 드러낸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당신의 작정하에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책일 사람으로 다니는 이제 어두운 안매한 길인데 다니도록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일반적으로라도 저들이 경험한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늘로서 비를 주시고 또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대상이 이방인들이니까 그 정도 창조주 하나님과 그, 그분의 그 섭리에 대해서만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농사,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 잘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랬땐 사단의 미혹에 대해 본질적인 내용의 말씀을 아주 쉬운 언어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도 저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음을 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힘써서 말린 것입니다. 이전에 헤롯 아그리바 1세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와는 아주 대조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영광을 잘못 돌리는 그들을 위해 그렇게 아주 단호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반응을 보면 저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되지 않아요. 완고한 거죠, 사람이. 이상의 사도의 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 생각해 봐야 할게 있습니다 첫째, 저들이 창조주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에서 변정을 하고 있다는 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는 저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 허무한 데서 벗어나서 돌아오라고 우선 쉽게 일반적인 게시의 내용으로 책망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간절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무런 참견함이 없이 오신 것이 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면서 이제 핑계치 말고 그 안으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반적인 그 계시의 토대 위에서 특별 계시가 주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입장도 없는데 특별 계시가 먹힐 리가 없는 거죠. 사람은 일반적인 계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악하여 그 일반적인 것까지도 무시하고 사는 일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그런 암매로 말미암는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저저구 예배당 매매를 하면서 그 매매 당사자 사람들이 매수자가 이제 이제 천주교인이었는데, 물주를 데리고 왔어요. 본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언니인데. 근데 언니는 천주교, 아주 골수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 신부를 데려다가, 이, 저, 이 건물로 데려다가, 새 건물로, 우리 예배당 그 자리로 와서 축성을 받아야 되겠다. 축성을 받아야 되겠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제를 그 개인의 그 행복과 관련해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교도들하고 뭐 달릴 게 하나도 없어요. 참 비참한 거죠. 일국의 왕이라 하면 그가 불신자라도 그 양심에 남아있는 본성의 빛으로 그 나라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세워지도록 해야 하고, 은혜왕국을 보전하는 일을 뭐, 알든 모르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심의 요구인데,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인간의 영광을 취하는 일이 난무하겠,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역사 가운데에서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그런 암흑의 통치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이고, 그런 사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몰락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역사적인 교훈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마땅한 정서로 돌아올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를 믿고 사람을 섬기기까지 하는 다신교의 사상을 벗고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상순배라면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그런 태도를 그 분명하게 취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로든지 보통 다른 이들에게 칭찬이나 추앙을 받게 되면 우쭐해져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마련인데 이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가 영광받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받은 걸 그냥 돌려드려야 될 그런 의무만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 받은 게 깊, 저, 영광이고 참 기쁨이지만, 세례 요한이 자신은 쇠하고 그리도가 흥해야 되겠다고 말한 그 심정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로 30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끝 부분에 보면 그는 흥하여하고 나는 쇠 하리라 구속사 안에서 자기 위치와 역할을 아는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를 저 지향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지만 이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일이 이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요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할때 그리스도만 높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자기를 높이는 이런 일을 하면 아주 죽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든지 또 지식을 가지고 하든지 명예를 가지고 하든지 자기를 끼워 넣어 가지고 그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죽을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다 외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사실 성부 하나님과 일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구속사 안에서 경륜적 순서상 아버님께로부터 보냄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보내신 자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물며 사람의 입장에서 야뭐더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항상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18절 이것도 끝부분만 읽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니라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사역하는 삼직 장로나 집사나 목사나 다성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것을 전해야 돼. 그리고 그, 그 결과가 나면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기가 무슨, 괜찮아서 말씀 잘 전하고, 자기가 괜찮아서 뭐, 집사해라고, 장로이라고. 이거, 이거 큰일 나는 생각이다. 지금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그 옷을, 이제 조금이라도 내한테 영광이 돌아오면 옷을 찢고 그, 부, 고룩한 분노를 낼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 누가 조금 인정해지면, 하, 이게 우리는 사실 죽을 때까지 그리 도만 옳고 우리는 불의하다는 걸 드러내야 될 존재 아니에요. 근데 싸움은 보통 다나 잘났다고 싸워요. 내가 더 낫다고 싸우고, 내가 더 의롭다고 싸워. 이게 그게, 이게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다. 내가 잘난 건 전적으로 주님입니다. 주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그것만 높여야지. 거기에 왜 자기를 왜끼겨가지고왜더 대우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냐. 이게 사단이 그러면 끼는 거예요. 거기, 거기 사단이 끼어요. 야, 너그 정도 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잖아. 그 정도 영광을 받아도 돼. 이렇게 이제 사단이 부축히는 거죠. 넌 다른 사람 놀때넌 했잖아. 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지. 에? 누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그냥 하든 하지 않든, 늘그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를 포장해갖고 스스로 살아 스스로 산다 스스로 망할 사람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높이 대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영광만을 위한다는 그 위에서 사역한다는 걸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도 철저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그것만 그 증거하는 일에 매진한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는이라 아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드리는 거죠. 거저 돌려드리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특별 계시의 내용을 궁극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 결국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구속계시의 그 중심이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웃음> 특별계시가 빠지면 알메이가 없는 껍데기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가서 일반적인 독성을 베풀어 가지고 사람한테 추앙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그리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면 그게 다 헛된 일이다. 그리도 외에는 세상에 참된 지혜나 소망이 없다는 걸잘 알고 그리도의 종으로서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 오직 그리도만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 십자가의 지혜만 전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 난 그러니까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철저히 그리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지의 창조주, 섬리주이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그리도를 위하여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걸 나타낸 거지. 빌리포스 3장 7절로 9절.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토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토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토를 믿음으로 말미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그리또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걸다쓸줄 알아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 그 냄새나는 그왜그 그 물질 끌어 안고 자기 영광을 위하고. 그리또를 위해서는 한 푼도 못 쓰고. 주님이 지식을 줬으면 그리또를 위해서 써야 돼.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얼굴 드러내는 거 아니면 코빼기도 안 빚죠. 예? 음, 음. 참, 사악한 거죠. 이그리스도 중심의 복음과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격정적이지만 냉철하게 그 어, 들레는 무리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할 말을 하고 그 이방인들이 헛된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그리고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아이 뭐 해봐야 뭐, 뭐 나와 결국 저거밖에 안돼 그러고 물러가진 않고요 그냥 이 거룩한 분노가 들끓어서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에? 돌로 맞아. 죽. 그래서 그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인생의 중심 삼고 생명으로 삼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때 이걸 증거하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빌붙어가지고 기생충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참, 비참한 거죠. <웃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교훈받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주님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나,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야 한다. 중간에서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다 위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코 환경 속에서 이론으로만 자신을 지장하고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삼위 하나님의 고원 은혜가 있다. 그러면 어떨 건데요. 세상 속에서 그, 그분이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걸 증명해야 돼. 세례 받은 사람들, 뭐잘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천지의 창조주부터 알려줘야 되겠지만, 알고 세례 받아서 주님의 몸 교회에 연합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바탕이 내가 교회에 알아서 뭘 드러내고, 뭘 목적으로, 무슨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거잘 알아요. 나가는 말, 뭐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